저 아, 네골앤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잘 알고 다니던 길이라 잘 달리고 있는데 카메라가 없던 구역에서 갑자기 생긴 카메라에 놀라서 위반을 한 것은 아닌지 또 외곽도로나 고속도로를 기분 좋게 달리다 방심해서 카메라를 지나친 순간 기분이 싹 하고 아 이거 찍힌 거 아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속도위반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기 전까지 찜찜한 상태로 기다리게 되는데요. 내가 과속카메라에 찍힌 것은 아닌지 만약 과속카메라 단속되었다면 범칙금은 얼마나 되고 벌점은 얼마나 되는지 이 두가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동티뷰와 함께합니다. 동티뷰 첫 번째, 우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라인 검색창에 이파인이라고 e 검색을 하면 경찰청 교통민원24라는 사이트가 나오고 두 번째, 메인 화면 상단에 가장 처음에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선택하면 미납 내역이 나오고 또 선택하면 최근 무인단속내역이 나오는데 그냥 검색이 가능한 게 아니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고... 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준비를 해둬야 해. 그리고 세 번째로 로그인을 하고 난 후에 좌측 상단에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반 내용이 바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해. 그래서 경찰청이 알아봤더니 단속자료가 판독돼 처리돼서 위반 내용이 등록될 때까지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야. 속 시원하게 바로 알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점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았어 참고로 동티뷰도 알고 있겠지만 한번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최고 속도 위반 시 범칙금과 벌금을 잠깐 알아보고 지나갈까? 최고 속도 2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는 3만 원 벌점은 없고 최고속도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이 6만원, 벌점이 15점 최고속도 6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이 9만원이고 벌점이 60점 그리고 최고속도 60km 이상으로 초과했을 때는 범칙금이 12만원, 벌점은 아까와 똑같이 60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나도 정말 궁금했는데 그럼 최고속도가 아닌 최저속도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될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최저속도를 위반해서 카메라에 찍혔다거나 또 범칙금을 냈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단속 기준에 있는데 단속은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윤생이또 알아보니까 카메라에는 단속되지는 않지만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을 경우엔 교통 흐름의 방해로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최저속도 위반시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있을까? 그래서 또 친절한 윤생씨가 알아봤더니 최저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은 2만원이고 벌점은 없고 20km 이하로 위반됐을 때는 범칙금이 3만원. 벌점은 역시 없고. 이렇게 돼있더라고. 그럼 최저 속도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누구의 과실일까? 대부분 뒤에서 받은 차가 100% 과실일 줄만 알았는데 최저속도 위반 운전자의 과실도 20%로 있다고 판결이 난 판례가 있더라고 동체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게한 가지 더 있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짧게 알려줄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이 적용된 도로를 가끔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평소 제한속도를 알고 있었던 터라 무심코 규정속도를 잘 지키고 달렸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과속했다고 속도위관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 당황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 가변속도 시스템이 적용된 도로에서 날씨에 따라서 속도 제한을 변경하게 되는데 악천후 시에는 속도를 줄여 미연에 사고를 줄이려고 만든 시스템에 단속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적용된 도로를 주행하게 될때 강우, 또 강설, 강풍, 안개 등 이렇게 악천후 시에는 도로에 표기된 최고 속도를 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보셨습니까 최고속도, 최저속도, 또 가변속도까지 어느 한가지도 지키지 않게 되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적정한 속도 잘 유지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요